정말 달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. 우와, 진짜네? 정말 신기하다. 토끼야, 고마워. 내 덕분에 매일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었어. 앞으로도 열심히 떡을 만들어줘. <웃음> 다음 날이 되었어요. 오늘도 아침 8시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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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는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쳤어요.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절구를 발견했어요. 허! 어쩌죠? 뱀이 절구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. 강아지는 뱀에게 물릴까봐 겁이 났어요. 어떡하죠? 우리 강아지는 뱀에게서 절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